어? 나도 김이형, 2월달에 더포레스트 후속작 나오는데 그거 해볼까 저기 더포레스트는 한편이가 저번에 한다 그래서 콜라보로 하자고 네. 막 그랬었는데? 어, 네. 더포레스트? 더포레스트 더포레스트 더 연비 더 아마 못할걸? 그거 무서워서? 한배아 해달라고 해 해봐 마리나이 똑바로 마리나이 <웃음> 똑바로 아 개웃기네 더포레스트 연비 누나 도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연비는 오. 실제로 무서우면 좀 텐션이 떨어지더라고 근데 깜놀의 요소가 있어? <웃음> 어, 있을 수 있어. 그거는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어둠 그가... 속에서 갑자기 막뭐 식인종이 달려든다거나... 막... 아, 진짜 그럼 어... 한쪽 팔이 필요해? 그러면은 그거는 그래. 마네킹 하나 구해줘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집안에 마네킹 서 있는 게더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웃음> <웃음> <웃음> 어, 마네킹 비싸니까 한 팬님 가면 되겠다고... 너네까지 그러는 거야, 이제? 어울리겠네. 딱 당해. 이제 시청가들도 점점 제대로 즐기고 있어. 이러다 이제 모른다니까. 아, 근데 그게 또그 내가 생각하는 게또 있어. 운명이 있어요, 또. <웃음> 그건 아니고. <웃음> <웃음> 웨딩 약간 이런 거 찍어 보고 싶은 거 있어? 아, 어, 머리 아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실제 연비의 연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비가 신호를 주긴 해야 돼. 어, 뭔가 어, 본인이 어좀썸타탄 사람이 생겼다. 아 근데 자제해줘. 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너도 이제 좀 자제 좀 해줘. 어? 약간. 오케이. 여자 여기에... 생긴다는 건 없나요? 둘이 동시에 생기지는 않을까요? 동시에. <웃음> 이렇게 어깨를 좀 자제해 줘. 자제 동시에 아, 한거 어. 아니에요? 제가요? 아 근데 어깨리라고 하기에는 지들도 좋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웃음> <웃음> 아니 뭐 지들이 좋아서 이러고 있어. 야 어깨리 어떻게 지들이 좋으니까가 나와. 아니 어결이 아닌 걸 수도 있지 안 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서로가 싫었으면은 싫어했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한다고 연빈은 진짜 놔봐요. 싫어하거든? 연빈은 진짜 싫어하는데 한팬이지 X몰라 와 이거 한 팬이 뭐라간다고 <웃음> 아니야 한팬이도 아니야 <웃음> 그치 한팬이도야딱 말해 너 연빈이 맘에 들어 맘에 안 들어 아 <웃음> 미치겠네 말해 야딱 말해 <웃음> 아니 <너> 말해 <웃음> 맘에 들어 맘에 <마음에> 안 들어 <웃음> 이러면서 뭔 소리들어 한패나딱 얘기해라 남자답게 내가 진심을 말해줘 그럼 우리도 안 할게 이제 응 군님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어? 장소리야 <웃음> 어, 어, 그럼 연빈님 분명... 연빈님도 말려주면 아, 되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한패니 짜증나게 할래? 와 어? 아이... 왜 연빈님도 아케 okay, 둘다 오케이 okay, 알았어 할게. 뭐, 뭐, 짜지 뭐,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는 두분잘 봤습니다 아, 아 이거 또 네, 오프닝에 네. 쓰이겠구만 아, 짜증나 오늘 저희 맵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휴풀풀 진짜 관심 많으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일 텐데 잉어제일 님이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젠가인데 특별한 룰이 있는 거야 일단 지금 순례를 우리끼리 해서 한명 정하고요 그 다음 순례가 순례 방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술례를 제외한 참여 플레이어들이 빨간색 카페디로 올라가서 버튼 들을 동시에 누르면 거대한 젠가 위로 이동한대요 플레이어들이 그러면 술례방에 있는 하얀색 박스를 대포처럼 쏴 가지고 젠가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오~~~ 어. 아니면 그 위에 있는 플레이어를 맞춰도 된대요 여기 위에 버티고 있는 플레이어를 맞추면 플레이어와 기절 상태로 간다고 합니다 어, 모든 플레이어가 떨어지면 술례의 승리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이제 이기려면 젠가 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맨 밑에 바닥면에 있는 발판을 밟으면 이긴대요 플레이어가 일단은 저희가 해보면은 금방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술래 어떻게 정하지? 술래 어떻게 정할까? 눈치 게임 1 2 3 4 5 6 <웃음> <웃음> 뭐야? 근데 여기 그래. 투디 술래. 어, 투디 술래고. 술래방으로 2D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여기 빨간 발판 위에 다서 가지고 어, 됐다. 저장 중 됐어요. 와 이게 오. 어떻게 무너라나 근데 젠가가 무지 막지하게 크네, 실제로. 어, 2D가 이제 쏘는 거야, 그쪽에서? 나 쏘면 되는 거야, 그냥? 한번 해 봐. 어떻게 날라오나 보게. 되게 뭔데? 뭐? 뭐? <웃음> 네가 뭔데 건드린다. 여? 허허. 어, 어. 우와! 요! 나나 나, 나 봤어. 아니 저렇게 우와. 아네네네 우와 야, 우와, 저... 우와 야. 넘어간다. 쫄아 넘어갔다. 아 깼다. 아, 아, 아야야야야 우와 야 이게 뭐야? 나나 갖고 있어. 주지. 났어. 야 그래도 기관총은 좀 아니지. 아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기관총은 좀 아니다. 위에서부터 빼는 걸로 하자 위에서부터. 야 제작자분도 버튼 연타는 자제해달라 그러잖아. 아, 근데 이거 술래 손맛 좋겠다.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 내가 한번 해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진짜 위에서부터 약간 뭔가 전략적으로. 근데 나 이거 건의사항 있어. 이거 술래 각도를 이렇게 90도로 해갖고 약간 양쪽에서 쏘게 하면 훨씬 재밌을 때 양쪽에서 뭔가 이렇게 어디서 쏘는지 모르게. 자, 준비 되셨나요? 예. 네 잠깐 여기 이제 시작부터 좀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 뭐 어떤 각도로 나가는지? 숨어 있어야지. 숨어 있어야지. 어디인지 안 오. 오. <웃음> 어, 좀 어떤가 몰라. 아뭐이 정도. 내가 조금씩 조금씩 미세 조정한다잉. <웃음> 사야어 <발사! 웃음> <호우. 빵이야! 웃음> <와. 웃음> 뭐야? 아무도 안 죽었네? 발, 피를 노리려 해? 그렇다면 가볍게 요렇게 가볼까? <웃음>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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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만 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 <목소리> <목소리> <저> <목소리> <날아가는 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바로, 바로 시작합니다예요 요 정도로 쏘면은 어디까지 날라 갈려나? 호우 나나나아하아아 <몸> <나>. <웃음> 발사 슈우우와 우와, 우와 나 못했어x2 어? 여깄어? 나 여기있어 나, 나 여기있어 <웃음>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여기 <웃음> <연비> 잘 가고? 하핰핰핰핰핰핰핰야 <웃음> 야, 핰핰핰핰야 <웃음> 야, 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조준사격당에서> 조준사격. <웃음> 나, 나 지금. 연비 잘 가고 나 정정 당당하게 승부해 지금 시엔이 지금 완전 필살 파, 파회법으로 갔거든 시엔이 그런 식으로 지금 뒤통수에 붙어 있으면은 자, 잡아 여기 여 안돼 여기 안돼 오이를 위험한 점프 와 다시 다시 어, 어, 흔들 <웃음> <찌리찌리> 탈기야 <웃음> <찌리찌리> 탈기야 <웃음> 이렇게 날랑 날랑 랑랑 거리냐 와어 <웃음> 어, 아직도 살아나 <웃음> 무서워 누를까 말까 나 무서워 누를까 말까 다 보이죠? 아, 댕이다 보이죠? 어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m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 다시 빨리다, 어디, 어디, 어 빨리 디 빨리 가, 빨리 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와, 디다러 한 편이 술래해 보라고 하고 싶은데 한 편이 술래하면 왜 기관총 네. 쏠거 같지? <웃음> <스> 어? 신이가 간다. 어, 어. 이거 약간 순수잼인데 이거? 게임? 맞아. 근데 요즘에 약간 이런 원초적인 재미가 자꾸 좋더라.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거 로블록스에 있는 게임이라는데요. 다음 갑니다. 샷. 점프. <웃음> <웃음> 아우야 <웃음> 어. 아, <어어. 웃음> 어. 안 돼. 안 돼. 깜빡하고 저 컨피런스 느껴진 우와! 응. 어 아, 비 잡았어. 어야 잡았어. 잡았어. 근데 쓰러져? 야, 점점 넘어가. 야 돼. 와! 아야. 와. 아야. 아야. 와. 아. 미친. 우와, 대박. 조절이 안 돼. 통째로 넘어가는 거대박이 잡고 있다가 같이 어 야, 한 번만. 피하면 돼. 와 좋습니다. 이게 심리전 쩌네 오! 뭐야! 어어! 오, 오. 오, 오! 됐다! 됐다! 오이, 오이. 마지막 한번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 <웃음> 넌 나가라! <웃음> 아하! 몰래요 예. 아... 야 이거 꿀잼이다! 이거 라미가 매달려봐, 흰 박스에 갑니다! 어허 어? 아, 발사 어? 안된 우와 우와 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웃음> 시현아 아예 그냥 아래쪽 쳐봐 지금 이야 와 저기만 똑 빠지네. 오, 그러게 진짜 젠가다. 어 진짜 젠가야. 약간 각도 높여갖고 약간 두 번째 딴 무너뜨리는 식으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보게. 연비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샷 이거 강하다잉. 오! <웃음> 어! 버텼어! 버텼어! 와... 아, 우와! 진짜 젠가랑 똑같아! 야 이거 진짜 우와! 뭐야 이거! <웃음> 야 잠깐만! <웃음> 야 이거! 아, <웃음> 야, 방금 뭐가 나간 거지? <웃음> 야 방금 이거 버그샷 같은데 이거 한펜이가 잡고 있다가 으니까 완전 쓰게 나간 거 아니냐? 아 잡고 있으면 무게가 줄어드는 원리라 그만큼 빨리 나간대 우리, 그 와중에 버그까지 이제 찾아 냈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다. 아니, 잉어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잉어제일님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이런 맵좀 만들어. <웃음> 아무튼, 아, 너무 재밌게 잘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노바.